반갑습니다. 철롱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밤입니다. 하루가 오늘도 너무 빠르게 저물었고요. 오늘은 신문 기사 중에 그동안 전세 이렇게 들어 계시던 분들이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덕분에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었죠. 그런 거에 대한 아마 이제 그게 조금 완화를 할수 있는 그런 법이 발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요거 어, 잠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. 어, 신문 기사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. 어, 여기 보시면 동아일보에 난 기사예요.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, 매매 계약서에 명시하는 걸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. 어, 한번 내용 그대로 읽어보면요. 전세 낀집 매매 때 세입자 의사를 확인을 한다. 어, 국토부에서 개정한 입법 예고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, 단서를 달기를 홍 부총리 집 문제로 개정하는 건 아니래요. 몸속 겪으신 그뭐 경험담에서 나오는 정책이 가장 진솔한 정책 아니겠습니까? <웃음> 어,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해야 할 것으로 전망을 앞으로 하네요. 어, 실제로, 그,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이, 어, 의왕에 있는 그 집을 팔으셨는데, 어, 세입자가 집을 안 비워줘서, 어, 집을 사신 분이 그 실거주 요건을 충족을 못하게 되는 거죠.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, 어, 그렇다 보니 굉장히 곤란해져 있겠죠. 그리고 또 살고 있던 그 지금 집에서 새를 나가려고 했더니, 뭐, 그것도 또 여의치가 않고 여러 가지로 뭐 문제 봉착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.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, 국토부는 15일. 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주택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방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.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곧 입법 예고를 한대요. 공인중개사법에 또 손을 대네요. 어, 여기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. 어, 양시 아, 아파트 계약을 맺었지만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빼주겠다고 했던 말을 바꿔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인 거죠. 굉장히 난처해져 있답니다. 이 세입자는 당연히 이사 나가주려고 했겠죠.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. 그런데 막상 전셋집을 알아보니까 전셋값은 벌써 몇 억씩 뛰어있고 나와있는 매물도 없고 할수 없이 법을 활용해서 그냥 그대로 살기로 한 거죠. 아직 매수자는 등기도 못 쳤고 그리고 아파트 매수자는 잔금 납부를 이제 하고 나면 그 납부를 하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실행한 이후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어, 실거주를 못하면 어, 잔금을 실행할 그 주택 대출을 못뭐 받게 되는 거죠. 세입자가 들어있는 집에 뭐 1순위로 대출을 잔금을 칠만한 금액을 해주겠냐 말입니다.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. 어, 정말 곤란하겠네요. 이뭐 중개사고입니다. 이거 이렇게 되면. <웃음> 어, 여기 보면 이제 시행규칙이 어, 개정이 되면 매매계약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예부가 작성이 돼 이런 분쟁이 당연히 많이 줄어들겠네요 어, 국토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 집 매매 문제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 이렇게 자꾸 단서를 달까요 전 국민이 다 이렇게 같이 곤란한데 그러니까 세입자의 입장 번복으로 피해를 보는 집주인과 나가겠다 했다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딱 해버리니까 집 팔았을 때 굉장히 사실 곤란해지죠 그죠 어, 그 피해를 보는 집주인과 매수자가 계속 늘고 있죠 뭐 대표적인 사례를 그냥 홍 부총리님이 겪었을 뿐이지 아우성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로 그죠 어. 그래서 개정은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지금 뭐 행사 할지 안 할지 뭘 어떻게 합니까 사람 사정이 이사 나갈 때쯤 지금 전세계약서를 이제 들어가는데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어요? 안 하겠어요? 체크하세요 하면. 저 같으면 일단 무조건 체크부터 해놓겠습니다. 맞죠? 왜 체크해놓고 나중에 뭐살 다시 다른 데 나갈 형편이 못 되가 사는 거는 그대로 뭐 조문대로 하는 거라서 위법이 아닌데 어 이사 나가주겠다 하고 세를 들어왔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게 되면 이거 위법하는 게 되잖아요. 맞죠? 이런 법을 이렇게 바꾸기보다 제가 만약 국토부 장관이라 하면 그냥 전세계약을 2년으로 계약을 하든지 또는 4년으로 계약하든지 전세계약을 그냥 계약기간을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계약갱신 요구권을 하겠나 말겠나를 체크할 게 아니고 전세계약을 2년을 딱 쓰든지 아니면 4년을 딱 쓰든지 그러니 2년 딱 하고 나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죠 뭐 2년 계약만 한 사람은 그 그러니까 4년까지 살겠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4년을 사는 거죠 뭐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? 저 같으면 이렇게 바꿀 것 같은데 제가 국토부 장관이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 <웃음> 어, 어떤 식으로든 이건 조금 명확하게 해야지만이 어, 문제가 해결이 될것 같고요 그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의 청... 체크를 한 계약이네 이거 챙기는 거 하고 그냥 전세 계약을 4년 했는데 지금 한 2년 남은 시점에 파네요 아직 전세 기간이 2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안고 그냥 어, 갭 투자를 하는 거 하고 이게 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톱에 제가 건의 한번 해볼까요 <웃음> 어, 법은 이렇게 자꾸자꾸 바뀝니다 뭐든지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진짜 근데 항상 멋이 매일 소읽고 양간을 고치고 지금 뭐곧 24번째 정책이 나온다 하죠 궁금합니다 24번째 정책은 어떤 게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